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뭘까요? Hi, one Tony b u g r Tony b r g e r Yes. Everything. And okay. this one. Burger. t o Thank you. 네, 나왔습니다. 가장 미국적인 런치. 햄버거지. 오, 또 불맛은 제대로인데. 여태까지 먹은 햄버거지에서 불맛이 제일 잘 살아 있어요. 음, 이게 햄버거가 원래 아시죠? 독일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온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시작된 거. 그걸 미국에 와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다 넣기 시작한 거죠. 그런데 이 햄버거의 기원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. 박람회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사에 넣어서 팔았다는 썰이 하나 있고 또하나에 썰은 또, 또, 또 다른 박람회에서 빵사에다 미트볼을 끼워서 팔았을 때요. 그게 햄버거가 됐다는 썰이 있는데 개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고 빨리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 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. 야, 뭔 햄버거가 육즙이 흘러서 먹기 힘들 정도가 됐죠 이야.